코로나19 이카백신으로 건강을 채웁니다.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이카백신. 떨어진 면역력, 이카백신으로 채우고 건강을 지켜주세요.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.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, 건강하게.